우선 대중문화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보려면 역사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문화의 대중, 대중은 메스라고 부르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이 메스를 명확한 모양이나 형태를 갖지 않는 대량의 물질을 뜻합니다. 즉사전적 정의로만 봤을 때는 부정적 의미가 강한 상황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역사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중이 본격적으로 탄생한 시기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발생한 유럽의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하루 종일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살이를 하는 상황에서 공장으로 오면 휴식시간을 보장함에도 농사보다 돈을 더 많이 지어주게 되면서 농사를 짓던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밥과 비닐하우스를 관리해야 하고 다 자라면 수확하고 또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 또 물을 주는 등의 하루 종일 일을 시켜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도시에서 일한다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도록 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 전까지는 아무런 일을 시키지 않고 또 근무 중에 식사를 보장해 줌에도 150만원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조건이라면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공장 주변으로 모이고 살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에 따른 인프라를 세우기 위해 학교, 경찰서, 마트 등이 세워지며 하나의 도시가 되었고 이를 도시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농촌사회의 경우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디 집에는 누가 사는지 예를 들어서 앞집에는 개똥이가 살고 있고 뒷집에는 점순이가 살고 있고 앞집의 앞집에는 흔둥이가 살고 있는 등 바로 알수 있었지만 도시에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모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 시작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와 동물인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산업화로 인해서 더 이상 스스로 옷과 신발을 만들어 입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내가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해도 다른 곳에서는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옷을 만들지 않고서라도 신발과 옷이 대량 생산되면서 농촌 시절 내가 스스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소비를 통해서 옷을 사입으면 되는 시기가 되어 직접 가내수공업으로 만들 시간을 줄이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줌에도 여가 시간을 보장해주는 도시로 오면서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따라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중들은 자의식과 일체감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에는 초기 도시와 사회였기 때문에 공통된 도시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당장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존할 것은 자동적으로 매스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대중문화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이 매스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매스미디어의 기능도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